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가 없는 동안 잘 지내고 있었죠? 제가 요즘 거래소 공부도 좀 하고 한국생활로 즐기느라 얼굴 비칠 시간이 없었네요. 아, 슬리가생 그러다가 관심 생긴 부분이 있는데 다들 들어보실래요? o k x 콜에서 알고 계시죠? 글로벌 탑콜에서 o k x 는 매일 1조 원 이상의 거래를 제글하며 2019년 5월 8일 거래량 기준 전세계 3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현재 OKX는 전세계 미디어, 제글 회사, 거래소 등 100여개 글로벌 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다들 알고 있는 OKX 거래소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폰한 걸 가져왔을까요? 폰폰을 나눠! 아니죠! 오늘 소개해드릴 거래소는 o k x 가 운영하고 있는 그 글로벌 파트너십의 첫 번째 거래소인 코인얼입니다. o k x 는 코인얼 거래소에게 o k x 만의 시스템을 전격 지원하였는데요. 코인 매칭 시스템, 콜드 워렛, 핫 워렛, 다국어 지원, KYC와 자금 세탁 반지 시스템 등을 지원해 코인얼 거래소가 성장하도록 전복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네요. 글로벌 탑 거래서인 o k x 의 시스템을 지원받는 거래서라며 투자자들이 항상 걱정하는 보안 문제도 확실히 해결하겠죠? o k x 가 이렇게 전복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코인널콜에서는 특이하기도 거래서 수익의 20%를 o k x 토큰인 OKB를 발백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코인널 코레서가 성장하고 수익이 커질수록 OKB의 가치가 올라가고 OKX의 선택에도 같이 성장하는 윈윈 전략! <목소리> 또한 코인널 코레서의 토큰인 CAC를 0 0 1 o k b 로 교환하는 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인널 코레서는 현재 USDT, BTC, ETH 페어에서 60가지 이상의 토큰 코레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른 코에서에는 찾아보기 힘든 KBC, 스테이크 넷등 토큰들도 3단수 지원한다고 하니 아무 앞에 뜨자자라면 꼭 코인을 거래소 계정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에어던 라이브에서 코인얼콜에서가 6,000달러 상당의 토큰을 에어드랍 해드릴게요. 꼭꼭 꼭 참여해주시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나는 여기까지! 바이바이!